만왕도 그때 완전 로컬 많이 갔다 그랬어. 근데 다 입에 잘 맞고 식구도 다 너무 잘 먹었다 고 그랬거든. 자기가 조금 약간 입이 좀어 까다로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가자! 원원 핸드레드? 거리? 두개 해서 5,700원이에요. 아 오케이. 땡큐. 자 베트남시 어, 해운대구. 최대. 자, 보니까 이런 거를 하네요. 얼마? How much? 아니 아니. 구경할 거야. 구경할 거야? 구경하다가 사야지 뭐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노 베이비 베이비 모자 모자 있으니까 모자 그리고 <웃음> 신발도 있고 신발도 있어요. 있고 스타벅스 뭐 그런 것도 팔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좀이다가 많이 <웃음> 싸다 많이 싸다 많이 싸다 하잖아 많이 싸다 하잖아 근데 뭐든지 음. 저렇게 입구는 비싸다. 이거 지퍼 같은 거. 망고. 이 망고? 아니. 이 두리안 두리안 코코넛. 이거. 망고? 네, 망고. 망고는 사고 싶다. 이게 하우마치? 망고 이거 자코 오만 동 오백 그램. 오백 그램 오만. 크다. 네, 그러다 어, 6만 5천동. 여기 큰게더 맛있긴 하지. 어. 이거. 6만 5천동. 여기가 되게 <웃음> 짧아. 네, 되게 짧은 데라가지고감시장을가라는얘기예여기어 <웃음> 미스 세트였나 마오니 서울분식집이 <웃음> 여기 있어. <웃음> 좀심 아니, 이런 게 되게 편하거든요. 쉬워서 돌아다니게. <목소리> 이게 붙어있잖아. 이게 이게 찌찌이가 아니라 아예 붙어있는데. 이거. <웃음> 저쪽으로 가볼까? 응. 여기가 마지막인 것같아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거 한 번. 아, 어, 이거 붙여 <목소리> 응. 이거 만져봐. <목소리> 오, 신한데 푸신한 이푸만 만져. 만천 오백 원이야, 만천 오백 원. 아 이거 리얼이지? 네, 네, 네, 네. 비싸, 비싸 비싸 비싸. 오케이. 네 남아요. 네. 아까츄. 아까츄. 이게 얼마야? 이십삼만 동? 어, 이십삼만 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십만 동이면 되겠네. 십만 <웃음> <10만> 동이면은 오천 원이야. 오천 원이야. 오천 원이 아니라요? 오천 원인데. 어, 오, 케이거 매니 커리어 22만 원, 21만 원, 21만 21만 동. 22만 음, 어, 음. 15, 원, 22만 네. 동. 22만 원, 22만 원, 22만 원, 22만 원, 22만 원, 한만동1 2만 원, 2만 원, 만 원, 2 2 원, 22만 원, 2 2 원, 22만 원, 만 원, 22만 원, 만 원, 22만 원, 만 원, 원, 오케이 okay. <웃음> 어야 yeah. 이거 야둘 yeah, okay, 이게 나 이게 이거는 더싼걸 거야 아마 <웃음> 이거는 예쁘지 않아 아 이거 이거 두 개다 아이 리스카브 에하머씨 이거래 오케이 아까가죠 이십만 동 이십만 동 십만 동에 십만 돈 10만동? 무슨 한안 아, 떼어? 이거 한국에서도 10만동? 한국 10만동? 이거 14만동 해야 어. 돼. 10만동? 10만동? 아니, 응. 문제는 10, 10, 10. 10아 10, 10. 오케이. 아,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 10. 어. 1너너너너너너 그래? 그러면은 7500원? 7000원? 7500원 트래블? 응 Are you living? 트래블 are living? Just the travel Not living? Uh, not living 허니문! 허니문! 오케이 아, 허니문! 허니문! 해피! 굿락두 유! 땡큐! 구글 지도 구글 지도를 통해 가지고 찾아가 볼게요 여기 골목입니다뭐 없을 것 같긴 한데. 오늘 해산물 먹으러 가. 아하! 갔는데. 어때요? 여기? 느낌이 어때요? 재밌어. 네. 재밌어요? 헤이브라고 의자가 어. 애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되게 작네. 이거 지금 보면은 다 2,000원씩 밖에 안해요. 이거는 뭐야? 땅콩, 땅콩, 레몬그라스나뭐 이런 거... 이잎 하나에 고수한주 먹는 먹거 같아. 어. 이거 땅콩이랑 음. 이거를 갖다준 아저씨가 음. 음. 음. 사장님이 것 같은데, 음. 내가 이 사람을 어디서 본거 같은 거야. 음. 고런... 옛날에 유튜브에서 본거 아니야? 정답입니다소주 아, 소주가 양다 술박 술, 방. 술 방. 아, 요만큼 마셨습니다 아, 그냥 좀물 섞인 <웃음> 맥주 마시네자골뱅입니다이거는 <웃음> <너무 웃음> 예 그걸로 까서 먹어야 돼요 아 그래서 이게 있었네 요지 요지가 있어요 뜨겁네 이런 거예요 달팽이야? <웃음> <웃음> <웃음> 소스가 너무 맛있어 땡큐 이거 맛있다고 진짜? 응. 다먹나먹어볼게또 똥도 먹거 이거, 응 그냥 먹으면 돼 어때?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어, 그 음. 가리비. 가리비. 가리비. 가리비도 나왔어요. <웃음> 나 먼저 먹으라고? 네. 아, 어때? 음. 여기 와야 될것 메일 와야 될것같 드디어 오, 오, 성공했어. 우리. 드디어 성공했어요? 드디어 성공했어. 오. 마늘... 음, 마늘 형님. 아 이거 제대로다 이제서야 이 레몬 그라스랑 음. 다 어울리고 술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고 음.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어때? 얘는 간이 아예 안 돼있어 무반이면은 이거를 소스를 어, 찍어. 찍어서 먹어야 돼. 어, 진짜 그, 얘는 그냥 먹어도 그거는 진짜 찍어 먹어요 음, 맛있는데? 이제 새우도 나 한번 먹어볼게 아, 새우도 되게 맛있어 보인다 어때요? 맛있어. 맛있는데 지찮아 손이 많이 가네. 음, 살짝 소스가 달달하면서 매콤하면서 딱 한국인, 전체적으로 음. 달아. 그래서 술이랑 먹어야지. 마시고 음. 죽어보자고! 아, 제가 여기 얘기 듣기로는 여기 사장님이 옛날에 전쟁에 참전했다가 말을 한쪽을로 들으셨다고. 아 그래. 자기가 나유튜브로 보여줬지. 야아 yeah, yeah. 아, 아, 사장님이 아, 아. <웃음> <웃음> 어 땡큐 땡큐 어 뭐야 이거 어뭐 과일 같은 거 주셨네 이거 그건데 이거 용과 용과 어. 용과 와 이거 뭐야 <웃음> 너무 귀여우신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이 굴이 응. 아까 가리비보다 응. 더 맛있는 이유가 굴은 응. 즙이 나오잖아 이게 이 소스 있지 이거 같아~ 어울려.. 되게, 되게 특이하지 않아.. 끼면 안 식초 소스같이 살짝 시큼하게 딱 그거. 잡아줍니다. 오. 그리고 이거는 맛있다. 뭐지? 볼거 이렇게.. 요만해? 네 귀엽네, 귀엽네. 그냥 먹는 거가 음, 그냥 먹어요 음.. 그냥 소라향이 음. 약하게 나고, 이 어. 작으니까... 바다 가면은 온간에... 조그만한 거퍼먹는거 아. 있잖아 음. 그런 느낌인데 음. 그냥 재미로 먹는 <웃음> <왜> 우리 고모는 <웃음> 어, 우리나라 탕입니다 숟가락이 좀 작긴 한데 어. <웃음> 어, 숟가락이 <웃음> 진짜 티스푼이에요 티스푼. 한번 드셔보세요 레몬 그라스 향이 탕 나는데 와... 맛있네 <웃음> 뭔가 얼큰하면서도 <웃음> 어우... 저 너무 맛있다 어. 재미난 게다 같아 보이는데 약간씩 맛의 차이점이 막 생깁니다. 아까 그거 품절된 거뭐지 성게알. 어 그거 응. 너무 먹고 싶다 그거 먹으러 또 오자. 어. 어 진짜 너무 잘 먹었습니다. 자기 잘 먹었어요? 나는 이 맥주 있잖아. 응. 나술잘못 마시잖아. 응. 이거 진짜 괜찮다. 자 일곱 개 메뉴를 시켰는데 얼마나 하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로비야? 예. 로비야? 예. BR2. BR2. 서비어타이거 계산 나 핸드폰으로... 어. 33만 6천원 어, 33만 6천원 16,800원 아, 아,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한 집이에요 자 갑시다 어, 진짜 모르겠다 자 어. 네,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 조식 박산내래 어? 여기 2층이네요 2층 오늘 저녁때 여기를 예약을 했어요 여기? 네. 여기는 바우처가 이렇게 따로따로 끊어져 나와고꽤 높네 혜민에게도 어. 끊어가는 느낌 일단은 여기는 밥이고 아. 음. 볶음밥. 볶음밥 이거는 이요 이건 상대이지 이것도 곱빵이 것도뭐 곱빵용은 거. 이거 다오가 어. 한국 음식이 많아요 여기 네. 멸치 볶음도 있어 내가 좋아하는 옥수수 요식은 거기에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거기가 더 많았거든? 음. 근데 별로 통 가는 게 없더라고 아, 쌀국수가 쌀부소가... 고기. 퀄리티가 있다. 퀄리티에도 있고. 여기가 더 맛있다. 이게 우리 입맛에 딱 맞는 거야. 이 살아있네. 도시계 디저트까지 먹는 클라스. 어, 과일 종류는 너무 없다. 이게 다야? 응, 음, 이게 다야. 음. 너무 없네? 자, 3층. 복싱 할수 있어요. 수, 수, 수. 일단 여기 되게 좋네. 근데 아무도 운동을 안 해.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여기가 오. 수영장입니다. 아차. 차가워. 많이 추, 추운데. 담배도 피울 수 있는. 근데 이렇게 넓은 곳에 저희밖에 없네요. 아, 이번에는 깊 파... 깊잘파준다 그래서 아, 가고 있어 <웃음> 귀파 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웃음> 문화가 완전히 달라져 여기에서 헬멧이 되게 이쁘고 싼게 많아 그래서 헬멧 같은 거 여기에서 많이 산다고 그아 그래. 우리 헬멧 두개 사갈까? 아. 왜냐면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도 지진을 대비해야 돼 집에 있어야 돼 để chút hồi g ọ 시 lại được ô 아니 우리보고 전화 받으라고 왓펜왓폰 한번 팝팝으로 한번 해볼게. tôi đến giao lại cho bạn ấy. thế giờ tôi không biết bạn là ai, lợi có chuyện gì, rap nó sẽ khó áp tôi. bạn thông cảm. 다시 한번 어, uh, 엄만엄만 일단 돈계산하고 내리자. 응. 음, 우리 헤얼. 아, 맞지. 어. 레이 아니, 사람이 시타딘으로 찾제러 온다고. 핸드폰 락너 k h ô n 아, 내가 해 줄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녀의 폰은 락이 걸려져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모른다. You know. 알았어 연락해 내가 와 t g o i 게 돌려줄게 알았어 걱정하 o get a b i o e o l o f a i of e o l i 21,205동? 어 오케이, 가자. 여기 에서 기다리겠지, 뭐. 자기가 알아서 세대 사대비 받는 거야. 아, 쉬워, 아이, 깟더리야, 야 깟더리야, 이더리 M. 시타딘으 I like to enjoy i n j t I i k e y n l y i 가지고 이분, 이분한테 명함을 주고 갔어요 아 여기로 전화해서 그러니까 뭔가 사례비를 바라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아 네. 네네 알겠습니다 <웃음>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가 베리봇슨 뭐야 이거? 이건 뭐예요? 평가에...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네. 이건 마치고 아니에요? 나서? 네 면도는 아니요네 면도를 마치고... 하고 와가지고 마치고 나서요아 그냥 면도로 할게요 면도 면도해? 응, 도를 하고 스톤 마사지를 빼준 거 렌에자 VIP 카드 VIP 카드? 어, VIP 카드? 아 그거 여기에서 받으라고 그러던데? 이거 쿠폰 베네자 성함 쓰세요 네 렌에자들이 다 도사하는 30분에 대상해 주세요 어 먼저 포스트? 아, 얼마야? 93만.. 그래, 9, 추가. 9만 초과 9만 천 8백 원이니까 아, 그걸 나누기 이러니까 4만 원막나 음. 줄이서 아.. <웃음> 그러니까 셰티복 나오세요 네? 예? 어? 이거 넣으면 돼요? 어재밌네요네 가방 주는 거 아니지? 주는 거 아닌 거 같은데 <웃음> 깜빡에 있고 못 찍었는데 어땠어요? 너무 재미. 재밌... <웃음> 재밌었어. <웃음> 너무 재밌었어. 어. 귀도 되게 간지간지 나면서 되게 시원하고 세수도 다 시켜주고 <웃음> 손 마사지, 다리 마사지, 두피 마사지, 목 마사지, 스트레칭 뭐다 해주는 거. 어, 어, 나 스트레칭, 스트레칭 하는데 나그 허리 뽀사질. 어 나도 <웃음> 힘이 되게 세더라. 어 너무 재밌었. 아유, 몸이 그냥 쫙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와우. 아 이렇게 하는. 방 저쪽에 있네, 가방. 가방? 응. 음. 가방 싸다. 음. 투 퍼센? 그냥. 일상을 하면 됩 아까봐